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오늘의 이 시간은 제가 받았던 책 선물 중에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라는 책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거... 제목 기대의 반작용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네 삶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 있어서 좋든 싫든 피할 수는 없다. 관계를 통해 배운 것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빚으로 돌아온다는 거다. 서로의 마음이 잘만다면 상관없지만 다르다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노력도 안되는 게 있다. 안될 관계를 위해 서로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다. 누구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콤프레스가 있다. 일종의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좋아해줬으며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기대에는 늘반자이이 생기기 때문이다. 남녀관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기대를 통해 얻는 큰 실망감을 나는 기대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도 잘 대해주겠지 내가 좋아해주면 상대도 조금이나마 기울이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다양한 기대 심리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다. 타인에게 친철을 베풀 때는 기대 반작용을 생각하며 기대를 낮추는 게 좋다. 그 작은 기대 하나로 내 마음에 다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 그저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상으로 아니아니가 들려주는 기대의 반작용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